皆さんこんにちは。ゆじママと一緒に韓国語を勉強しましょう。今日は新しい字がたくさん出ましたね。でも恐らないでください。前もう勉強した字もあるし あ마まり難しくない言葉だから すぐ勉強に！ なると思います。血がちゃんと見えますか？絵の中に。血が描いてるから。見にくいんだけど。今、私の？ 修行は？ 聞き토리 の時間だからただ監獄のポイントシーンの親がどうのふうに書いてるかをただ見るだけでいいんですああ今からもうまだ 두기 때구다 살.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친구. 내 친구. 친구. 내 친구. 친구. 내 친구.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정다운 친구. 정다운 친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학교, 우리 학교, 학교, 우리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즐거운 학교, 즐거운 학교, 나 친구 선생님 나 친구, 선생님.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모두 모여,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와레와 히도츠 친구 내네 친구 정다운 친구 친구와 도모다치 내네 친구 와타시노 도모다치 정다운 친구 야사시 도모다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센세 와레노 센세 야사시 센세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학교와 같고 우리 학교, 와레노 같고 즐거운 학교, 단호시미 같고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나, 왓타시, 친구, 도모다치 선생님, 생새 모두 모여 민나 아점아떼 우리는 하나. 와레와 히도쯔. 이주어니 읽어보자.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친구, 내 친구, 정다운 친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고마운 선생님, 우리는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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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학교, 우리 학교, 즐거운 학교.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 나, 친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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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 선생님 모두 모여 우리는 하나.